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업체에서 매년 3월에 하는 자진신고한 확정보험료에 대해 매년 확정정산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서는 국세청 보수 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 총액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면 조사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보수 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 총액이 실제로 불일치한 경우에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산 자료상에 있는 임금 더하기, 외주비중 하도급 노무비율의 30%의 총보수가 해당 연도에 신고된 보수총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사업개시 신고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보험료로 신고한 보수총액이 불일치한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연도에 포함된 개시신고 이때 개시신고 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승인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의 27%가 신고된 보수총액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조사 대상 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확정정산조사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 계정별로 원도급 및 하도급이 구분된 경우에 이때는 원도급과 하수급인 승인공사를 포함하여 해당 공사에 대해서만 보수총액을 발췌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말하는 계정별로 원도급 및 하도급이 구분된 경우라 함은 현장별로 공사원가명세서가 준비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현장별 원가 명세서를 제출하여 현장별로 원하도급을 구분하여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정별로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수총액의 근거가 되는 전체 계정에서 원도급과 하수급인 승인공사에 대한 비율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계정별로 원도급 및 하도급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시 말해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며 하수급인 승인공사를 포함한 개시신고 현황과 기성실적신고 그리고 공사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공사수익금 계정에서 원도급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산정하는 방식을 안분 비율이라고 하며 정확하게 비율을 확정짓는 것이 보험료 징수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정정산 조사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한번 살펴보면 첫번째 재무제표 증명원입니다. 해당하는 보험연도 전부가 필요하고 세무사 공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서류는 계정별 원장입니다. 이 계정별 원장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모든 계정의 원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표입니다. 총괄표 및 세부내역서 모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부에서는 대표자 및 비가세 영역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출 서류는 일용근로 소득지급 조서입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체류 자격을 함께 표시해 주시면 납부할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에 대한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이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조사 대상은 전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 징수액이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 3년치에 대한 조사가 확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 10%와 연체금 최대 9%가 추가 징수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확정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